이거 마른 조개살인데요 이걸 이제 이것도 추석 밑반찬으로 추석에 막 붙이는 뭐야 좀 느끼한 것만 먹으니까 이런 절임도 좀 반찬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 절이려고 그래요 조물조물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게 좀 머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너개서에만 씻어야 돼한 20분 불렸어요 냄비에 물 100ml 붓고 진간장 설탕 마늘 정종 두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줄여서 은근히 졸여야 돼요 국물이 이제 졸여져가지고 국물이 이렇게 좀 남아있을 때, 아, 까리. 까리 이렇게 한 20개 돼요. 까리를 좀 넣어줘.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고, 파. 다진 거, 한두 숟가락 정도. 그래서 살짝만 더 졸여주면 돼. 이게 렇 국물이 조금 남아 있을 때에 이제 불을 끄고 꺼야 돼. 이 국물을 어, 떠먹어도 맛있어요. 여기엔 후추 좀 쳐주고, 깨소금, 참기름, 안성. 끝. 음 마른 조개 쌀 볶음 조림 안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 음딱 좋다. 간이딱 맞고. 추석에 이렇게 밑반찬 해놓고 어? 먹으면 좋잖아요. 이건 느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른 조개살 어, 조림을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추석 반찬이에요. 야, 너무 쫄깃쫄깃해. 음, 완전 완전 맛있네요. 부드럽게 쫄깃해서. 맛있어. <웃음> 안 짜니 안 짜니까 음. 많이 먹어보라. <웃음> 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음. 야, 다 먹고 추석에 또해 먹자. 금방 먹겠는데? 난 확실히, 여기에 꽈리고추는 이거, 조갯살 이걸로 하면 훨씬 쫀딱쫀딱해서. 음, 근데 이번 컵 간이 너무 잘됐다. 아니, 먹을수록 고소해. 김치는 안 먹고, 조갯살만 먹었네.